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노후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노후를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겠고 또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후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세가지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경제활동기 40대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대 30대에게 중요한 재테크 세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월급입니다 월소득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집 마련입니다 내집 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 또는 내 가족들의 안정적인 일상 생활도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 증식, 자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세 번째는 목돈입니다. 자, 월 소득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죠. 물론 이 목돈이 내집 마련 뿐만 아니라 큰 돈이 필요한 자산 형성에도 목돈은 활용될 수 있겠으나 또한 이 목돈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 돈이 필요한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한 일들 예컨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의 목돈 예비자금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테크에서도 목돈을 활용한 재테크와 월소득을 활용한 재테크 예컨대 은행 예적금이나 또 매달 적립식 펀드 ETF 등등의 투자 월소득을 활용한 재테크와 목돈을 활용한 재테크가 서로 균형이 되면 훨씬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목돈은 하나도 없는데 월급만 가지고 재테크한다 상당히 더디죠 내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늦습니다 또 월급은 없는데, 즉 월소득은 없는데 목돈밖에 없다. 그러면 이 목돈을 가지고 월, 즉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재테크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크게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월소득을 통한 재테크, 목돈을 통한 재테크가 서로 균형이 있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경제활동기에 필요한 세 가지인데 이것이요. 은퇴, 즉 노후, 은퇴기에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집이죠 아무래도 노후에 내 집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죠 또한 이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연금도 만들 수 있고 또 만약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통해서 목돈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노후의 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연금이죠. 경제활동기의 월급처럼, 노후, 은퇴한 노후에는 따박따박 평생 동안 나올 수 있다면, 연금만큼 좋은 것은 없죠. 연금이 자식보다 좋습니다. <웃음>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목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서 정년퇴임했거나 또 공직생활을 했거나 이런 분들처럼 어떤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도 월급에서 강제로 떼이죠 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입할 수 있죠 등등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연금 마련이 가능합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급여 생활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 아니라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사업이 항상 성공 성공 성공만 했으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자 그래서 이때 정말 목돈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에는 노후가 되면 물론 목돈의 규모는 다르지만 몇 천만원에서부터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목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목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내집 마련도 되어 있고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연금이 마련된 경우도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목돈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이세 가지 중에서 이 목돈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돈이 왜 중요하냐면 하 특히 노후에 이제 장수시대죠. 동의하시죠. 장수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결국 치명적인 질환인데 이 치명적인 질환 예컨대 우리가 암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치명적인 질환에 대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고가의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되지 못하고 내 돈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목돈 매우 중요하죠 또 목돈을 잘 활용하면 목돈을 지키면서 이자나 다른 수익을 통해서 연금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즉 불안정하지만 따박따박 정해진 만큼 나오는, 나오는 연금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하나 어쨌든 이 목돈을 잘 활용하면 연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즉, 목돈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사용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어, 연금이 부족해. 그런데 목돈은 좀 있어. 마음 급한 마음에 연금 보험에 60세 넘어서 연금 보험에 덜컥 가입하는 경우. 이때 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일시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죠 어느 때가 되면 매달 연금이 나오겠죠 그 연금이 10년 20년 계속 이제 나온다고 칠때 내가 낸돈즉 5천만원 1억원의 원금이 있고 연금을 받을 때부터 언제까지 10년 20년 언제까지 받아야 내가 낸 돈과 같아질까 즉 본전이 될까 라는 것을 한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는 돈의 시간 가치죠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지금 50만원 100만원은 10년 20년 뒤에 50만원 100만원과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실질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5천만원 1억원을 연금 목적으로 가입했고 그 다음에 언젠가 부터 연금으로 받는다 그 연금을 계속 10년 20년 받는다 할때그 돈의 합계액이 내가 낸 지금, 지금 낸 원금보다 당연히 많아야 되고, 그 많은 것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20년, 30년으로 갈수록 훨씬 많아야, 훨씬 많아야 내 돈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돈의 시, 시간 가치, 즉, 실질 가치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면 노후의 목돈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목돈밖에 없는 분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다시 찾아 쓸수 없습니다 즉, 활용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냥 그 목돈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라 거죠 그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의 목돈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금이나 또 다른 연금을 통해서 또내 집이 있고 등등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목돈을 계속 불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돈의 일부를 적금식으로 계속 투자한다든지 해서 계속 목돈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내가 연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을 연금,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매달 받는 연금액을 많게 하는 것이 좋다. 많게 한 다음에 내가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재테크를 통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노후에는 목돈이 정말 중요하다. 연세가 드실수록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목돈을 잘 지키면서, 이거를 활용하면서 즉 목돈을 지키면서 이자나 다른 수익을 통해서 연금화, 물론 일반적인 연금보다는 불안정하겠지만 연금화시키는 것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즉 투자라고 할때 투자는 주식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등급을 따지면 1부터 100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등급이 물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TF, 또 주식형 펀더, 또 채권 주식 혼합형, 또 배당 등등으로 계속 아래단계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위험은 적은데 꽤 짭짤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 투자 상품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배당형 ETF들을 잘 조합해도 현재 연 5% 6% 가까이 매년 배당이 나오는 자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 목돈이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주택이나 연금의 여유가 있어도 그 돈을 잘 아껴서 목돈을 계속 불려가는 것이 좋다. 또 목돈밖에 없는 분들 주택이나 연금이 많이 부족해서 목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한 방에 사용하지는 마라 즉 다시는 내가 활용할 수 없는 돈 특히 연금보험 활용할 수 없는 돈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점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유가 있든 없든 노후, 목돈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 목돈 가치를 잘 지켜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시고 선택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노후 재테크에서 필요한 세가지 중요한 세가지였지만 마찬가지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